자 이것도 중심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사과 색깔이 날거 아니야 이걸로 두세요 조금 찍더라도 이렇게 따 그러면 에코가 다 따졌잖아 그러니까 가위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3개씩 붙들고 따세요 눈을 보면 몇 센치 클 건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 7센치클 건지 1 0센치클 건지 2 0센치클 건지 미리 알아야 된다 올해 금년도, 이, 다들 보시면은, 예, 예, 예. 전국에 사과와 밭에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 예, 예, 예. 이 상해 피해가 좀 심한 걸로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중심화도 없고. 그렇죠. 또, 중심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꼭지 길이 너무 짧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후에 의해서, 전종, 적과, 거름 조절을, 전년도 기준을 많이 포함시켜야 돼요. 기후가 어떠냐. 그럼 전년도에 제가 그랬죠? 꽃이 늦게 생겼다. 기후적으로. 그래서, 9월 달에 생긴 거, 8월 말에 생긴 꽃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아마 지금 꽃이 이게 꼭지가 짧을 거예요. 그리고도 사과도 잘안 크고. 그래서 1차 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전국 상황이 어떠냐. 지금 충남부터 얘기할게요. 충남은 풍년이 아니라 대풍년이에요. 일부 냉해를 받은 뒤도 있지만은 제가 백집을 전수조사했어요. 예산을. 백집을 전수조사했더니 중심화가 잘 열은 게 90% 이상.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생산량, 생산량은 충남에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3년 차하고 4년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다 살다 이렇게 사과 잘 열어본 건 처음 봤어, 예산이. 그럼 예산이 잘 열었다 하면은 충남이 다잘 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백죽 전수조사하고 했을 때 작년 대비 30% 증가. 한다. 자, 충남은 담온도가 딴데보다면 높아요. 그래서 냉해 받을 확률이 적죠. 적다고.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아, 저게 열매가 맺겠어? 이것까지 중심화가 90% 됐어. 요 그러니까, 충남에 한해서는 작년 대비 30% 증수다. 그래서 어차피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좀, 뭐, 약수가 안 나온다는 둥,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송서부터 안동, 다, 경북을 다 뒤질 거고, 강원도도 갔다 올 거고, 전라도 장수도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흉년인지, 톤수가 어떤 건지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후에 어떻든, 작년 대비 30% 증수. 만약에 작년 보다작년이 사과가 무지하게 컸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크면 50% 증수 사과가 찢어질 걸로 보고 30% 증수 충남의한에서는복 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해를 하나도 안 받은 전국에서 유일한 군이 있어요 태안군 태안군을 갔다 왔어요 태안군을 안석원 씨네 집을 갔다 왔는데 고고밭시 동북 7호 M9 20년차 나무거든요. 고 나무가 냉해를 약간 받는 나무야. 원래. 근데 20년 만에 처음 안 받았어. 쬐끔이라도 그래서 거기는 이 다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태안은. 태안은 그렇더라고. 제가 한 십몇 년간 거기서 교육 해고그 했었으니까 예, 냉해 피해 전체의 전국 사항을 말씀 네. 들어봤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과수하신 분들은 네, 네, 네. 좋은 사과 그렇죠. 그 가장 목표고 또 좋은 사과 밑바탕이 돼야 네. 농과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네. 세포 분열기에 네, 네. 세포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세포 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세포분열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세포분열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분열기를 일부일부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저장양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이에요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 만개 후 30일까지가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장군 최고 수치가 39에 도달해. 이게 9년간 연구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39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요 때를 우리가 따졌을 때 모유를 먹는 기간이다. 모유를.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면 이제 양군 전환기가 되죠. 거기서는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지대래도 멸치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 먹는 시기다. 골고루 양분을 미량 노소까지다 끌어올려 버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는 숫자를 늘린 기간. 이때는 세포 크기를 키는 기간이에요, 6월달은. 비대되는 시기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때야, 그, 1차 꽃을 그래도 맹글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유인추, 유인추 갈까봐. 자, 이거, 이거 좀 참가. 유인추를 첫 번에 45g 에서 시작해가지고 70g 각이 떨어지는 저기가 70g 갔다가 나무, 세인 나무는 80g 까지 맹그렸어요. 이 안에 저기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개발됐냐면은 40년 전에, 40년 전에 정형과를 난 따야겠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40년 전에 생각해서 이것의 원리,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지 가지 배치를. 그런데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몇 그램 할 것이냐는 거지. 몇 그램 해야 각이 잘 떨어지느냐인 거예요. 각이 잘 떨어지느냐. 그거에서 무척 고민을 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깨치는데 13년 걸린 거예요.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자 이게 원조예요. 자 짝퉁. 가짜 이것도 가짜 그러면 값이 어떤게 비싸냐 이게 최고 비싸고 이게 두번째 부위 이게 쌉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보세요 어떤게 최고 찍어요 이게 최고 찍죠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있어 5천평이요 5천평이 5년생이 있어 26그 실생 그러면은 5천 평면 20만 개 정도 달게 돼요 이거를 20만 개. 그러면은 이걸로 다루면 20만 개면 이것들이 부딪혀서 못살거야 자, 그런데 기술센터나 군에서 이거를 다루면은 보조를 안 해주고 이게 원조인데 이거를 다루면 보조를 해줘. 이거 국민 세금 갖다가 완전히 망쳐놓는 거야 이순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소리를 안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장님 이왕 하시는 거 화끈하게 좀 원조시니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도장지 예예. 제거도 예예. 아, 저장 양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예예. 언제까지 이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장지는 어떤 시기로 해야 되느냐면은 자기 올해 자기가 5kg 짜리 공판장에 사과를 내서. 근데, 5만원 받아서 5kg에. 그 사람 도장지 빼는 요령하고, 자, 3만원 받아서그 사람 빼는 그 시기와, 자, 만원, 5천원 받아서 그러면 그 사각값 비례해서 도장지 빼는 시기가 다 달려야 된다. 다 달려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몸뚱그려서 도장지를 뺀다? 말입니까? 저장 양분이 5,000원짜리에는 넘어 넘쳐. 5만원짜리는 참 저장량분이 간당간당하다 이슈거야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4만원에서 5만원을 받았어. 그럼 만개 후, 만개 후, 15일 내로 다 빼버렸어요. 도장지를. 도장지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은 다 뺐어야 돼요. 왜 빼야 되냐면은 도장지로 저장량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 타기에 빵 끊어가지고 실빵 끊어서 쬐끔쬐끔 새듯 그런 식으로 저장장군이 샌다는 거예요. 그걸를옷다모어줘 사과 다모어준다 사과 다모어주고 주지 있죠? 이거 주지. 주지에서 결과지가 나오야 무슨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오게 유도시킨다. 그래서 사과값대로 달른다. 자 그러면은 3만 원을 받았어. 자기가 그러면 20일 내로 다 뺀다. 만개 후. 그러면 만원 받았어? 3 0일 내로 뺀다. 그러면왜3 0일 내로 빼라고 하느냐? 6월 달 되면 꽃눈 분학이잖아요. 그때는 근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과 값대로. 사과 값대로. 자, 그러면 도장들 빼봅시다. 이 집서. 이 집은 내가 보니까 작년에 색깔이 기차게 났어. 내가 딱 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자려고 어쩌면 들려었죠 뭔가 니까 주지를 확실하게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빼줌으로써 꽃을 맹글 힘이 없어서 해버려버리는 거다. 그러니 이게 뭐 600주, 600주면 제가 빼면 3시간이면 다 빼버릴 수 있어요. 왜? 딱 보면 3초. 스프레이로 딱딱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집 같은 경우, 이집 같은 경우 도장기를 어떤 걸 빼느냐? 이거 하나 빼는 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요만했을 때 빼야 되는 거예요 2cm, 3cm 때 이거는 벌써 손해 났어 여기 사과가 크는데 손해 났어 세포 숫자를 가량 이거를 안 빼서 980개 밖에 못 갔어 이걸 뺐으면 10개 갈뻔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 이제 사과가 여기서 하나 열었죠 이건 액화성이에요 이건 냉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빼느냐는 거죠. 이걸 뺍니다. 아 그리고 유인추 있죠. 유인추 이걸 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선 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지라고 했을 때는 얘기하는 거지. 결과지에서는 안답니다. 이게 주지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첫 각이 중요한 거예요. 첫 각이 쫙 꼬부러져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뛰면은 그리고 이 끝이 땅을 바라보아야 돼요. 땅을 바라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자 그러면은 나무가 이게 세다 그러면 이걸 따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따면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해는 행위가 너무나 많다는 라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나 딱 이것만 아세요 이렇게 땅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가지 쫙 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언제 떼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만개 후로 따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마 그 전에 교육할 때 장마 후에 따라고 했어요. 이거 떼라. 그냥 편의상 말하기 구찮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 힘, 주지 굵기에 따라서 떼는 시기는 다 달려야 돼요. 자, 자기가 올 구정에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7월 10일 날 따야 됩니다. 자, 3만원을 받았어. 자기가. 그러면 3만원에도 작년이 괜찮잖아요. 올 구정으로. 그러면은 7월 말에 뗍니다. 그러면 만원 받았어. 9월 말에 뗍니다. 사과 값대로 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 말이 체계적이다. 그리고, 자, 왜 이거를 끈으로 해서 다르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다가 두 번을 묶지 않습니까? 이 끄트머리다가 그러면 이게 짜국이 나요 약간 그러면 은이 앞면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영양생장이잖아요 이 눈이 그걸 생식장작으로 구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1차 꽃이 잘 되는 거야 영양생장 눈을 스트레스를 받게 함으로써 1차 꽃을 달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달고 이거를 달잖아요 1차권 못맨 겁니다 1차권 못맨 겁니다 자 이거 짝퉁 신분이에요 자 기술센터 제가 말하겠어요 마이스터 대학님 대학교 교수들 말하겠어요 이거 보조주고 이거 다, 다 버려 버리세요 왜?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로 다으셔야 돼요 자, 이게 주제잖아요 다량 주지 구릿기가 요만 타이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게 나왔다 길을 것 같다 내가 그랬잖아요 눈을 보면 몇 센치 클 건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 연습하자 7cm 클 건지 10cm 클 건지 20cm 클 건지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20cm가 더갈것 같다 그러면 이걸 세워 놓아야 돼요 이게 뽈대 라는 겁니다 뽈대 그러면은 이게 아 짧을 것 같다 힘을 넣어줘야겠다 이거를 떼는 거예요 천 시간을 할수 있어요, 이 얘기만. 이 얘기만도 천 시간을 할수 있는데, 유튜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 김 대통령님, 어떻게, 이제 니가 과학을 합니까? 어이구. 이 어이. 과학을 <웃음> 하는데, 네. 잎의 동화 양분도 뿌리와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 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나무로 따졌을 때, 주지를 가량 1 5개둘 것인가? 이 세력에서, 12개 둘 건가 13개 둘 건가? 힘이 딸리면 은 탄수화물 제대로 를 뿌리에 전달하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로 그 문제가 뭐냐면 은 사과를 고품질을 뺐을 때 나오게 됐을 때한 박자 빨리 주지를 빼야 된다. 주지 숫자를 줄여야 되고 결과지 숫자도 단결하게. 지금 주지 굵기를 보세요. 이 정도 굵기다 이 정도 굵기라면은이 정도 굵기도 어서는안 됩니다 자, 이거를 둠으로써 이집이 색깔이 무지게 잘 나는 집이에요 이게 나무가 색깔이 안 나는 집 같았으면 여기서 팍팍 트였어요 왜? 저장량면이 넘치니까 그런데 색깔이 잘 나는 집이다가 굵은 가지를 붙이잖아요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은 만개월 30일 후는 이 밑에 양분 전환을 해서 올라가온다 했잖아요. 양분이 그때 양분이 제대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때 만개 후 30일 지나면은 양분 전환기가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간 해서 수치가 전체 질수분 수치 1년 양의 17%에서 80%가 찍혀야 돼요. 이 기계로 기계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는. 초장에 빵빵하게 키고 힘 있게 킵니다 그럼 빵빵도 급수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만개후 60일 내에 가량 수치상으로 45가 찍혀야 1차 꽃이 맹그러져 근데 47이 수치가 나왔다 참 빵빵하지 50 수치 찍으면 더 빵빵해요 1차 꽃못 맹겁니다 왜? 질소가 과다 돼가지고 질수가 과다 되고 그게 9년 동안 연구해서 여기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데이터냐면 은 4월 초부터 11월 14일까지 뿌리가 어떻게 이 양분을 이동해서 하 결과지 주지 사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은 9년 동안 어떤 한 집은 1년에 30번씩 270번 찍은 집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 어떤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래잖아요 자 걸음에 주는 거를 뭘로 기준으로 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 결과지에 길기를 보고 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해요? 얘기도 쉽고 결과지의 길이기는 참조하는데 3% 합니다. 제가 따지는 거는. 그럼 걸음 주는데 어떻게 걸음을 데이, 데이터를 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결과지 있죠. 이게 눈에,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이 눈이 크기가 얼만큼이 되느냐. 같은 품종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cm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눈의 크기인 겁니다. 왜냐면 고품질이나 비싼 사과를 막을수록 이 눈이 짜라지는 거예요. 찍어져요. 왜? 생식성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식성장을 많이 하면 이 눈이 찍어집니다. 그러면 영양생양을 많이 하면 뭐가 돼? 눈이 커지죠. 자, 그러면 이 길이기보다 따지는 게이 눈이 더 정확합니까? 뭐가 정확합니까? 눈이 정확합니까. 더 빠르죠. 음. 자, 빠르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지 굵기, 주간 굵기, 주지 굵기, 결과지 굵기, 또 사과가 200개 열었을 것이냐, 150개 열을 것이냐, 이 주간 색깔, 주간 색깔, 주지 색깔를 보면은 이 뿌리가, 이 눈을 보면 뿌리 컨디션이 70이냐, 80이냐를 알수 있다. 이게 이제 훈련에 의해서 알수 있다. 훈련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 유박을 1kg 줄 것이냐 2kg 줄 것이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했느냐 투학을 잘해야 돼 사과를 400g 맹글기 위해서 300g 맹글기 위해서 유박 몇 g이 사과에 가서 투입돼야 그렇게 되는가? 되는가? 그럼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풀이 소모시키는 양이 얼마큼 되는가? 라까지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훈련하잖아요. 5초 걸려요, 5초. 딱 쳐다보면 답 나옵니다. 5초. 그러면 한 40년 연습하면 돼. 네. 그러면 나한테 교육받으면 1년이면 내가 마스터 시켜줍니다. 1년이면. 이것이 진정한 프로가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길이가 어쩌고? 유치원생이 하는 방법. 현재 이 입수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요 정도면은 지금 현재 입 색깔로 봤을 때 36. 36 6 정도 찍히겠다.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예, 연습을. 예. 그러면 요 정도 이파리 색깔이면은 가량 만개후 30일 정도 되면은 40이 찍히게 됩니다. 음, 40 정도. 네, 40 정도 찍히러니까 요 정도 입이면 참 좋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전 어떤 입은 진해, 어떤 입은 얇어. 그러면은 어떤 기후에 따라서 낮의 온도가 얕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진하게 되고 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장방향으로 크느냐, 얇을수록 최고의 좋은 사과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음. 그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익키신다 최근에 K1, 예, 예. 미아비, 하나호지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예, 예. 그런 신품종들이 많이 공대에 그 식혀되 있습니다. 예, 예. 그 품종들의 예, 예. 유연성 예, 예. 뭐 이런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후브락스 얘기를 할게요. 후브락스는 유럽에서 사과죠. 그리고 미아비, K1, 나우지 이런 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브락스하고 미아비, 그런 어떤 미아비 케이원 하우는 비슷해요. 대인애가 내가 볼때 성격이 비슷한데 후브락스는 약간 다릅니다. 후브락스는 이 주지하고 이 결과지가 유연성이 있어요.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미아비는 이게 경직됐어요. 뻣뻣합니다. 뻣뻣하기 때문에 이게 자마가 미아비가 조금 더 되고 후브락스가 조금 덜 돼요. 그리고 미아비보다 후브락스는 영양 생장률이 제가 봤을 때한 7%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뭐냐면 후브락스는 약간 미아비보다 다수확을할수 있다. 왜? 꽃눈이 많아요. 후브락스가. 이게 유연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화도가 미아비가 높습니다. 이 후브락스보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제가 보니까 한 7%? 많게는 10%가 같은 조건이라면 더답니다 후브락스가. 아, 더 늘어난다. 예. 그리고 해거리를 7% 정도 덜 해요. 후브락스가. 음. 같은 세력이라면. 그것이 후브락스의 장점인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 후브락스 요여진 않아요. 자,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후브락스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못한 거고, 후브락스도 어떻게 기술로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당도는 이도는 높일 수 있어요. 예, 선플라스 농법으로 하면은 이도를 높일 수 있다. 단장님 그. 옆 분석을 예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예예. 각 지역마다 이 표준을 설정해 놓으시고 예예. 어떻게 나무의 양분과 예예. 착색 예예. 이러한 것들이 예예. 관여되는지를 예예. 정말 해당 가수원 농가가 예예. 피곤하실 정도로 예예. 관찰 분석해 오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옆 분석은 예. 어느 위치에서 예예. 체크 분석하는 것이 가장 나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옆 분석을 제가 옆 분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 각 조합지도가가 다옆분석 기계를 샀어요 그리고 기술센터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 폐기시켰어요 왜? 기술력 부족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거를 운영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거는 이랬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짧게 나왔잖아 이 꽃심이 나빠서 짧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가량 20cm 정도 됐다 그러면 중간 정도. 그러면은. 과대지는 시켰 예, 과대지에서만 쟀어요. 과대지에서만. 그럼 왜, 그럼 다른 데는 실패했느냐? 결과지에서 재가지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왜? 들쑥날쑥이니까. 음. 그러면 여기는. 아, 수... 주지에서 나온 걸. 그렇지. 재면은 들쑥날쑥한데. 예. 여기서 나온 거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그래서. 일정하다. 예, 예, 예, 왜? 세과로 가고. 다먹거 같고, 열기로 가니까 일정한니 아, 가지. 그렇네요. 예. 이걸 재나 저걸 재나. 이런 식으로 잰 거예요. 아. 그 표준점을. 이 상황에서 어디 부분에 착화시키면은 가장 좋습니까? 자, 결과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설명할게요. 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자, 네. 그러면 이 뒷면에 있는 거 무조건 땁니다. 여기 갇혀오니까 땁버려요. 그리고 없애버리세요. 여기는. 아, 쌀이. 요거를. 이거를 없애야 열로 힘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일찍 없앴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당연히 두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사과가 없으니까. 자, 여가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에코라도 쓰세요. 에코라도. 다른 거다 따고. 음, 없을 경우에. 에코라도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중심 안 됐죠? 요거가 이렇게 해서 사과 색깔이 날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걸로 두지 말고 이걸로 두세요. 조금 찍더라도. 이렇게 따. 그러면 에코 다 따졌잖아. 이거 다 따, 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세 개씩 붙들고 따세요.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이 수밖에 없잖아. 한개한개 언제 따고 앉았어. 넌 이건 결과지잖아요. 요 가지의 힘은 세 개입니다. 이건 다 따버려야 돼. 다 따버려야 돼. 그리고 내년도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오리가 없어요. 이거 두면 안 돼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홀테로. 아, 이거 두개다잘라버리아 그, 그렇죠. 음, 홀테로. 예, 그러면은 요걸 날라감으로써 나머지 사과가 잘 큽니다. 음. 왜? 힘이 멀어지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지.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이거는 떼야지. 음, 짧은 데 붙여라.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음. 주진이 기부 가까이 착고 싶게. 된다. 예. 이거는 다 제거해야 뿌리 다 제거 다 양분이 나머이 꽃으로 다몰려 그러니까 올까지만 따먹고, 네, 따먹고 버린다. 여기서 또 여기다 간다? 이거는 빵점 빵점 외화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화도를 기준할 수 있는 에이. 척도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부터 사과나무에 이파리 떨어지고 이 눈까지 전체 뿌리까지 다 분해를 천 번은 한것 같아요. 나무 분해를 천번 이상 한것 같다. 품종별로. 후브락스, 미아비, 아리수, 시나노골드. 시나노골드, 아리수가 지금 대세죠? 네. Yeah. 후브락스, 미아비, 뭐, 케원 이런 게하나우지가 대세잖아요. 네. Yeah. 자, 그런데, 후브락스는 유럽에서 왔고, 아리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심어 라고 말하죠 을그 나무의 DNA는 어떻고 습성은 어떻고 라는 말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이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M9 심는 집26 작은 심는 집 실생 심는 집,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예, yeah, 예. Yeah. 자, 내가 m 인을 심어라. 실생을 심어라. 작은을 심어라. 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본인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정해라이신 거예요. 정해라. 자, 8년 전에 김동현 씨가 니아비를 심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지도했던 분이에요. 실생. 4.5에 2.5.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결과지는 없었고 훑어가지고 주지하고 주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를 보냐면은 이 눈의 크기 있죠 이 눈의 크기 크기를 보고 아 이건 외화도가 강한 나무구나 그리고 잘못에다는 해거리도 할수 있겠다 또 유연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자마가 잘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실험한 거는 이렇습니다. 동북 7호, M9, M9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네 예, 맛있습니다. 그거하고, 미아비, 후브락스, 뭐 이런 거하고, 어떤가. 그 예산에 와보니까, 10년 차, 지금으로 따져서 10년 차부터 딱 1년 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오는 날 포함, 한 집에 1년에, 최고 많이 간집 7년 동안 700번. 나머지 집들은 50번. 윤망평을 가지고, 주인 허락 없이 제가 눈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눈으로. 자, 그래가지고 김동현 씨내 거를 보고 와서, 제가 이게 노트다가 스케치하는 걸 좋아해요. 기술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그 밭에서 연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미압이라는 나무는 어떤 시기로 주지를 배치를 해야 되고, 뿌리는 어떤 정도의 힘이 있고,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스케치했어요. 자, 설계 도면을 그렸죠? 매니어를 투업시키는 거다. 그러면 적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밭에서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노트다가, 걸으은 얼만큼 줄 것인가? 점목 부위는 얼마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림이 무지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로 저는 연습합니다. 나무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거 연습해오는 건 그건 아마추어들이 나하는 거예요. 다 잠아댔죠? 자, 좀보자마 이건 시나노 골드예요. 이거는 미아비 8년차. 8년차. 예. 시나노 골드 7년차. 자, 이것도 8년차에 사과가 안 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굵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올 힘은 없고 찰딱찰딱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외화도를 따질 때 외화도가 몇 프로냐? 동북치료 M9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미아비, 실생, 실생은 동북치료에 비해서 외화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10% 더 외화성이 있다는 거죠. 미아비가 됐던, 저기가 됐던, 케완이 됐던, 한우구지가 됐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줘 아 일본은 후진국인가봐 왜 외성대목을 안심지? 이렇게 이제야 약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누가 바본가는 제 얘기를 듣고 따져보세요 아니 외화도가 M9보다 실생이 더 잘되는 품종인데 여기다가 M9 심으면 도대체가 M9으로 그걸 심으면 외화도가 50%요 그러면 사과 몇개여름면거꾸로져 버려. 자, 사과나물 심으라고 했어. 그러면 네. 외화도가, 이 눈만 봐도 알잖아요? 한번, 아, 일로 뭐, 와보세요. 눈 쬐그맣잖아요. 그죠? 이게 미압이에요 눈의 네. 크기가 찌그면찌글수록 외화도가 높은 것이다. 그러면은, 적과도 달려야 되고, 나무 수형도 달려야 되고, 걸음주는 요령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작은, 26작은은, 어느 정도 외화도가 있냐면은, 동북치로 M9에 비해서 75%에서 80%. 자, 그러면은, 일본 사람은 왜 M9을 안 심냐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일본 사람이 굳이 그걸 심어야 됩니까? 외화도가 더, 디 더, 디는 품종인데, 뭐로 왜 M9을 심습니까? 자, 누가 바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나무. 자, 시나노골드. 시나노골드는 외화도가 더 심해요. 그리고 아리수. 아리수가 시나노골드보다는 약간 풍산성이에요. 왜 결과지가 부드럽습니다. 시나노골드는 뻣뻣합니다. 신하고 골드는 잘못하면 해거리를 많이 합니다. 아리수는 뭐가 문제냐? 딱 봤을 때 세력이 무지겠 세. 야, 야, 큰일 났다. 사과 만냐 그러면 폭고 끌어집니다. 그러기에 앞서, 아, 세! 그래도 걸음 줍니다. 아리수는. 왜? 폭고 끌지 말라고. 그럼 줘야 된다. 예. 무조건 줘야 돼요, 음, 그거는. 음, 음. 제가 걸음 주는 거 되게 싫어하죠? 아리수는 주세요. 해마다 주세요. 그리고 아래서는 전목 부위를 노출하면안 돼요. 약간만 노출하세요아 결과적으로 사과나 품종마다 예. DNA, 즉 본인의 습성이 다 다르다. 다 다르죠. 전정, 예. 적과, 그름주기, 전목 부위 노출 범위 다달라야 돼. 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수별로 달라야 돼. 연수별 달라요. 야 돼. 현장에서 나보고 자르라면 잘 자르는데. <웃음>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온 수형을 개발했어요. 아리수는 아리수대로, 신나노골드는신나노골드 미아비는 미아비 이런 식으로 해서 미아비 같은 경우 제가 개발한 논법은 3년차에 지하부에서 지상부까지 높이가 4미터 30에서 4미터 50이 돼야 돼요. 무지하게 높이야 돼요. 그 높이가. 그리고 이 주지가 3년차에 암만 없어도 40개. 그렇처면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맹그어야 돼요. 그 나무 특성이. 그러면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그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저장량분하고 사과를 땀으로써 주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창 주지를 맹그러. 그래가지고 주간 불기를켜또 뿌리 숫자를 많게, 많게 맹그러. 주지 숫자 많으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도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년차. 내가 머릿속에 그림대로 하면은 4년차에 150개를 딸수 있어요. 150개. 그리고 5년차, 180개. 5년차가 180개가 최고의 수치예요. 양이. 그 뒤로는 그 80, 180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느냐. 5년차부터는 선플라스 작업 기준 1, 2등품 90%. 빵틀에서 호도바자 있죠? 호도가 아주 찍어내듯, 명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해거리해버려요. 그리고 적과 방법이, 제가 이제 예산에서 4년차 미아비, 5년차 미아비 두지 아리수, 4년차, 5년차 적과를 가르쳐줬어요. 처음 올로 해서. 자, 적과의 선수들이에요. 두 집은. 자, 적과를 딱 때렸어요. 제가. 세계에서 이런 적과는 처음 봤다 아리수 보고 한 말이에요 아리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열 거를 충분히 둡니다 자 주지가 있어 요정도 많아 그런데 사과가 열 개가 열었어 다섯 개 붙입니다 다섯 개는 따버리세요 내년도에 땁니다 왜? 아리수는 짧습니다 이게 길게 못 나와요 외화도가 강해서 그러면 이게 짧게 나오잖아요 이걸 따면 짧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테션이도 딴다 그렇지 않으면 아리수는 망합니다 연속성이 없다 연속성이 아니, 전혀 맞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다 그리고 온난화 상황에서는 주지에서 결과지가 짧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장양분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리압이 지금 제가 새로 개발한 거는 추를 달지 않습니다. 지긋지글한 추를 안 답니다. 왜? 주지 숫자가 많고, 이 주지가 길으니까, 이게 이 정도로 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다 멈춰버려. 대체적으로. 그리고, 서로 또, 말을 안 듣는 또 결과지가 있어. 그게 또, 이렇게 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적당히 잘 됐어. 이거 추 달지 마세요. 추다는 즉시 이거 길어집니다. 겨울전정에 여기 놓고 카톡 시켜서 다시 받으세요. 추는 아무 때고 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따라서 달르는 겁니다. 뚝 떨어져야,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 95% 사과해라. 꽃 넣는 거는. 95%.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전달된 거야. 그리고 뭐가 잘못 전달됐냐면은, 원래 3년차에 사과가 열게 돼 있잖아. 그거를 10m, 10m 드는 나무를, 옛날에 부주지 또 부주지 이랬잖아. 40년 전에 10미터 10미터를 주지를 많이 갖고 가고 부주지 다우세고 막바로 주지에서 결과지 이렇게 맹그어 버렸어. 10미터 10미터 남은 나무를 그때는 이거를 몰랐을 때지. 그래가지고 그, 아 이거는 모른는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월리, 그러면 사람들이, 자, 이것만 딱다루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주지의 굵기에 따라서, 이게 2년차 되잖아. 그럼 사과 열잖아. 그러면 이게 또 3년차 될거 아니야. 4년차, 5년차. 그럼 길어지잖아. 굵기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이 길이기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가를 정해야 돼. 그러면 카트 시키면은 또다잘 나오잖아. 로얄 후지나 후지는 동구지로는다잘 나와. 그렇게. 그걸 15포를 150명을 운영했어도 그중에서도 제대로 아는 건뭐 관종이 관종이네 나무도 내가 계속 돌볼 돌 때보다는 굵어졌더라고 그러면 은안 되는 근데 얘는 주지를 계속 바꾸잖아 지금 35년 에도또 바꾸고 바꾸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거에 제 대한 강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이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더라고 그러면 원래 원조한테 치흡 유튜브에서 그리고 옛날에 내가 뭐 강의 10년 이상 하고 다닐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켜주질안했어 그냥 달아 20cm 때 그리고 장마 끝나면 뛰어 이랬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뛰는 시기도 달려야 되고 다 달려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은 가느다란 가지 왜 아까 아 이거 다르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다르면은 여기서 자마돼 버려. 왜냐면 색깔이 잘나는 나무는 아싸리 이렇게만 나오잖아. 근데 이걸 물리면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곳까지는 내가 얘기를 아이 나무가 잘 선택했다. 왜면아 뭐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도장지 뜯을 게 어디서 웃는 걸.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우유로 소성거소성거는 이 세력이 세면은 이걸 느껴대야 돼그런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 뜯는 게 장땡이야 빨리 그래야 이걸 뜯어야 이 사과가 커지는 거야 왜? 이거 뜯은 게 열로 양분이 짝짝짝하니까 말하자면 무지기 길어 이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한계가 있잖아 이게 현장에서 딱 교육을 한다 농민들도 주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겠지. <웃음> 이 굵기야. 지금 현재 이 굵기면은 여기 굵기가 이거보던 굵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만큼 굵기에서 요만큼 주지 굵기에서 10대 1의 비율을 내봤어. 결과지를. 그게 최고 해결이란 않더라. 그러니까 결과지를 따라서 10대 1 비율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나와.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자 보자고 이 색깔이 잘 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자마가 되는 거야 색깔이 잘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마가 안돼왜 저장 양분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색깔이 잘 나는 집은 이런 가지를 두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이걸 뺐었다 그럼 여기서 잘 나오고 여기서 자마가 덜 됐을 거야 과손해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 제 의견에 뭐 어떤 거 같아요 넌 처음 보잖아요 김창호라는 사람을 <웃음> 제 설명이 어떤 것 같아? 글쎄, 못한 뭐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이국것 승리 는다 틀리니까. 네. 지금, 논리? 예, 논리를 뭐 그러니까, 뿌리서부터 쫙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네. 어떤 집을 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나무를 쳐다봤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딱 쳐다봤다이신 거죠? 그러면은, 사과가 왕창 온건 아니잖아. 그죠?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 사과가, 만약에 왕창 완, 완 나무다.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를 빼야 되느냐면은 여기가 이뻥 하잖아요. 이거 하나 띄면은. 그죠? 그래도 떼야 돼요. 이거를 떼든지 이걸 떼든지 떼야 된다는 거지. 왜? 그래야 뿌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사과가 얼만큼 열었냐에 따라서 주지를 얼만큼 두는가로 정해야 되는 거지. 저장량은 얼마큼 있는가? 사과는 얼마큼 있는가에 따라서 주집 빼는 건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거리 횡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거리 를안느냐이 결과지가 가느다라야 돼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비율이.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가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이럴 때 아, 이것 때문에 공간이 너무 이렇게 되잖아. 그것 따질 필요 없어. 그것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빼므로써 어차피 이래요. 나무가 높이가 조금 높었으면 좋은데, 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다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날라가는 한,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뭐봐서 날라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걸로 교체할 건 아니잖아. 자, 그래야 여기서 사과가 왕창려는 거야. 예 존사가 과 걸고. 그래야 빨간색을. 그러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이거 빼는 그 어떠한 타이밍을 약간씩 놓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나무는 반박자 늦게. 어떤 나무는 반박자 빠르게. 그리고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많이 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만약에 만약에는 낱말을 쓸게 이거 올해서 땄잖아 이거 그러면 작년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세 개만 뺐잖아 올해 해거리안 했어 이게 힘이 떨어져가지고 꽃눈을 못 맹는 거예요 꽃눈 맹글 힘이 떨어졌다 자, 작년에 그걸 뺏어야 된다. 내가 이제, 이제 김 대표한테 이제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뭐한 5, 6년 동안 같이 <웃음> 저기를 했으니까. 자,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뭘 느꼈냐면은, 자, 야, 농민 눈치를 넘어본다. 너, 김 대표, 넘어 농민 눈치 본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농민이 손해다. 이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걸 빼 라면 이 사람 이뭐 라고 생각 할까？나 는 거침없이 빼라빼고 그냥 강 제로 빼게만들어버려나는 <웃음> 어떻게 그렇게 한, 한 사람 이 니까 주 지를 30 만주 이상 뺐 어요？난 그럼 30만주를 어떻게 빼 느냐？치치기 있 죠？치치기 그러면 난 지휘봉 을딱잡아 이렇게 하면 이쪽 에두 명도 있고 치치 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찌뿌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가 뿌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무를 딱 찾아봤어 자 나무 털고 설계 들어가는데 한나만 나무다 설계할 줄아래니까 10초 걸린다 10초는 무슨 10초 3초면 되지 자 그러니까 30만 그루 이상을 뺐겠지 자둘지부터딱빼 그리고 옆구리를 어떻게 전정하는가를 가르치는 거야 세력에 따라서 저장분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도 그래요 지금 작년에 지금 토가가 조금 적잖아 그죠? 찍은 이후 저거 뺐어야 돼 작년에 저거를 뺐으면 은 이게 지금 1차 꽃이 아니잖아 꽃을 1차 꽃을 맹글 때 힘이 떨어져서 1차 꽃을 못 맹글었어요 그리고 걸음 주는 것도 그래요 걸음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나무 딱 쳐다보면은, 미크라. 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박을 2kg 줬어. 그러면은, 넌 얘가 이제 산증이냐. 인이 <웃음> 친구가. 태진이하고 내가 가장 신임에는 친구고, 이게 희계로 찍어가지고 수치대로 이렇게 걸음을 준 거예요. 전정도 똑같고. 자, 그런데, 사과가 400g 크는데, 몇 개가 열었는데 400g을 크느냐이신 거야. 그러면 2kg을 었을 때, 풀이 얼마 먹고, 사과 하나를 키는데 몇 g이면 필요하다를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야. 참, 도울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주간의 굵기가 얼마큼 되느냐? 주간의 굵기. 주지의 굵기는 얼마느냐? 걸음주는 요령을 내가 알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지 있죠? 이 결과지, 이거, 눈. 눈의 크기, 입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입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눈의 크기가 얼마느냐? 그러면은, 세력이 센 나무는 이 눈이 크고, 사과 색깔이 잘 날수록 눈이 찍어요. 거기에 의해서 전정도 하고, 적과도 한다. 그거를 5초 내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집 전부 걸음 주는데, 2시간. 두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강, 파랑, 노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맹그어 그러면 1 k g 에면 빨강. 주인하고 약속만 되잖아. 그러면 딱 쳐다보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매달아. 매달고 걸음 주는 거야. 이, 이래야 되는 거다이위생각뭐한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나무가 600주면 600주가 다 다른데 한 나무 갖고 교육한다고 대, 교육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의문, 아니 질문하세요. 아무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거도 질문하세요. 아까 전에 그 눈을 보고 예, 예. 외화 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예, 예.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려 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 대한민국 그 한국 과수 농업인한테 말좀 할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산업 발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미합비 태이원, 두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생을 심어야 돼요 4.5에 2.5 심어야 돼요 라고만 말합니다 외화도가 어떤지 라는 말은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기술이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일본은 후진국이요 외성대목을 안 심어. 태원 미야비 실생이 우리나라 외성대목, 통북 치호보도 외화도가 더 있어요. 이 눈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외화도가, 외모라인보다 더 강한데, 뭐라 외모라인 심냐고, 그 사람들이. 그럼 누가 바보야? 한국 박사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알고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자, 일본 사람 믿지 말자. 난 일본, 나리타 선생네의과학 가본 적도 없어요. 유럽 천진지 개나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자주파예요. 자주파. 자, 그리고 일본 땅하고 한국 땅하고 똑같습니까? 거기는 유기물이 풍부해. 그래서 4.5에 2.5를 심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 그러니 3에 대해 2미들를 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오지랖 넓어서. 미아비, K1, 한우지, 사미 더의 실생을 심으셨어요. 실생. 그러면은, m 나9 심은 것보다 10%도 외화도가 더 이루어지는 나무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화도가 잔뜩 이루어지는 나무를 또배성되면시어 그러면은, 사과나무 몇조건가 갔어요. 얼마 다면나무 죽지. 자 그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일본 사람은 또안 가르쳐줘. 그래서 일본 사람을 믿지 마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외도가 몇프로 되는 걸 갖고 수영을 맹는 거예요. 제가 적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걸음을 얼마큼 줘야 되는가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4월 15일 날이 꽃이 만개된 날짜라고 생각해보자 이 선인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요한 달간이 전체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 저장 양분에 의해서 세포 숫자를 늘리는 기간입니다. 요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이 시기가. 그리고 이 5월 15일 날이 역분석에 의하면은 39가 나와요. 질소 수치가 그러면 39라는 것은 아 저장 양분의 최고 올라올 수 있는 2의 피크예요. 질소분 피크. 그때까지가 세포 숫자를 늘리는 기간. 그러니까 요 때에 차가 이 색깔이 잘난 나무는 10일, 만개 10일 내로 저장기를 다 없애버리세요. 왜 없어야 되느냐 이 도장지로 저장 용분이 소모되는 거를 사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순이 언제 순이 멈춰야 1차 꽃을 맹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개 후 15일 정도 되면은 5월 1일 까지 멈추는 게 80%에서 90%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5일 후 5월 5일 5월 5일까지는 완전 100%가 다 멈춰야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5월 5일에서 15일, 이때는 이 도장지 다 빼서, 또 유인추는 한 80%가 달았어. 그럼 유인추 다른 게 어디로 가요? 사과로 가는 거죠. 세포 숫자를 늘리는 데 쓰여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에서 결과지 나오게 쓰여먹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때 5월 15일날 입분석을 해보면은, 39가 나옵니다. 질수분 수치. 그거가 저장 양분이로서 최고치의 숫자예요. 39이후는 양분 전환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월 15일에서 5월 15일은 산모가 한 모에 모유를 먹는 기간이다. 저장 양분은 모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의 모유다. 모유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5월 15일 날부터 6월 15일은 밥상을 받는 거예요. 밥상을. 밥상이란 뭡니까? 칼슘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이거예요. 모든 영양소를 사과나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과가 세포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까보면 은 4월 15일에서 15일까지는 사과, 사과 씨를 까보면은 액체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씨를 보시면은 씨가 쬐끔 맞죠? 요소으를 까보면 액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 한 거예요. 요 시절이 저장 양분 같고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에그러면 점진적으로 씨가 커져요. 그러나 이게 볼록하게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라 사과가 세로로가 더 커요. 가로보다. 요 시기는 저장 양궁 갖고 움직이는 시기다. 그러면 5월 15일부터 6, 6월 15일은 어떤 기간이냐? 세포 크기를 켜주는 시기인 거야. 요 시기는 씨를 까보면 볼록해집니다. 그러면서 액체에서 약간 굳어있는 상태의 씨로 변한 거야, 알갱이가. 그러면서 볼록해지는 요 시기는 세로보다 가로가 더 큽니다. 세로보다 사과 가로가 더 큰다. 그러면 6월 15일 날, 옆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최고 수치가 나올 때가 8월 15일이에요. 이 꽃이 이렇게 피면은, 그러면은 요 때가 78%에서 80%, 전체 1년 수치에 77%, 80%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80% 찍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퍼펙트. 100점 맞은 이개에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80%가 찍혔어. 그런데 여기 수치가, 그때 수치가 50이냐, 55냐, 47이냐, 45냐에 따라서는 1차본 맹그는 시기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제가 그건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기 이 때문에 너무 노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무는 건강하게, 짱짱하게. 얼른 초기에 걸음을 끌어올린다. 넘어 끌어올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음까지 넘어 끌어올리면 안 된다, 이신 거예요. 그러면 꼭지열과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꼭지혈과만. 그러니까, 요때 수치는 그렇다, 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이라고 양분해야 된다.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 세포 크기를 키는 시기 그 이후로는 1차 비대기가 와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이 큽니다 그 가로 세로가 그러면 이때부터 자 5월 15일날서부터는 6월 15일까지는 하루만 자면 은 사과 커지고 하루 자면 사과 커지는 시기에요 이때가 그리고 6월 15일날 그 모양 사과 모양이 딸 때까지 그 모양이 가는 게9 0예요그 후로는 여름이 더 없다던가. 어떤 기후에서 이런 거지. 이때까지 모양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6월 15일까지 이때 도장비 빨리 뽑으세요. 세력생김 조금 늦게 뽑으세요. 사과 값대로 뽑으라는 거죠. 그 시기를 그니게 고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속에서 예예. 우리 농업의 미래, 예예.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사과동에 있어서 예예. 적과나 그름량 조절, 전희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따로 분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40년 전에 지인들한테 한반도에는 온난화가 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농법을 바꿔야 된다. 질소 비료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게 40년 전이에요 자, 온난화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정, 거름주기, 적과는 하나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온난화에서는 어떤 경우도 다수확을 할수 없으며 하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온난화에 맞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와시라고 예산을.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예, 물을 예. 예, 아 그런 입연이 없으면은. 그렇죠. 현장 가서. 예, 예. 어떻게 색깔이 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굵고. 예, 예. 어떻게 당도가 나오고. 예, 예. 어떻게 잘 달렸는지. 예, 예. 한번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 계획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 예, 예. 사장님, 앞으로 향후에. 전국적인 활동을 예.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은나화가더 지속될 것 같다. 월급을 포기하겠다. 단, 연금 깊이만. 과수 연합회를 통해서 나한테 보내 달라. 지금 17년 동안 연구비를 과수 연합회를 통해서 농림부 과수과에서 보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지 사비를 한게 아니에요. 이 연구인 거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나가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 떼돈 벌 거다. 또 과수원만 평만 하면 떼돈 벌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농민에서 월급을 4년 동안 안 탔고, 연구비를 안 줬으면 제가 과소를 했겠죠. 그런데, 연구비 준 그걸 갖고, 내가 돈 벌자고 과소를 합니까? 그건 이화를보으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 김창우가. 과소를 해서 돈을 부르면. 왜? 누른뭐팔아먹은 것밖에 더 돼. 그래서 저는 과소는 아, 안 합니다. 컨설팅에서 안 만듭니다. 그야 네, 앞으로 과수연합회에서 무슨 일정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수연합회의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입니다. 썬플러스 주식회사 유통 책임자예요. 그래서 제 꿈은 이렇습니다. 썬플러스를 통해서 한 천억 정도 썬플러스 주식회사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천억을 올리는 게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유통을 제가 앞당서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합회 회장님한테 항상 고마운 건 이거예요 그냥 기다렸어요 돈은 보내는데 매일 연구 중이라면 누가 좋아야겠어요 그런데 과소연합회 회장님은 8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셨다 그게 대단히 고맙다 제가 그 원래 선플러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50명 정도의 그 시문포를 맹글었었어요. 자, 의리를 시킨 사람 딱세명 있습니다. 정태진이, 이관종이, 강신방이이세명만 의리를 시켰어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예. 예, 예. 앞으로 예. 그 한국 과수 발전을 위해서 예, 예. 서로 협력해서 예. 합시다. 우리 뭐 사실 눈빛만 보면 서로 알잖아 <웃음> 그때 만약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은 선플러스라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항상 가, 고맙게 생각해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